드디어 간판을 설치하러 갑니다 지금 급해 어? 어디있지? 네 안녕하세요 <웃음> 네 어디이신지 말씀해주세요 어떤 걸말씀달라고요 어디이신지 가온그래피이시잖아요 그래, 가온 아사인그라피요아사인아 가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쁘게 주공해드릴게요 낮이여가지고 그 후광의 불빛이 보이진 않네요. 고잉이 하나 둘셋 이렇게 잡으라고요? 아 어, 오케이 오케이 왜 나를 잡아? 잡아 잡아, 잡아 드려야죠 떨어지지 않 와.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맞나요? <웃음> 나 진짜 뭐라고 얘기해야 돼? <웃음> 밥상도 안 주고 한번찍어주 아, 내 너무 귀엽다. <웃음> 려가달라는데 데려가달라는데. 사람들이 많이 계시네. 하나만 더봐도될것 같아. 저걸로 되겠나요? 음, 이렇게 개협떡 돌리기. 열일일입니다 우리 신비님 하이. <웃음> 우리 매니저님 열일중 개원한 지 이제 3개월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. 근데 갑자기 오늘 돌발 상황. 이것이 무엇이죠? 우리 새 아가가 지리고 갔네요. 어떻게 묻힌 거지, 이거? 날씨가 너무 좋네요. 햇살 맛집. 짜자잔. 3개월 지난 우리 사무실의 모습입니다. 이 짱구를 한번 열어볼게요. Fuck okay. it. 이 음. 락커는 스펙용 락커여가지고, 참고로 저희 친오빠가 사준 락커입니다. 약간 지금 폭풍전야처럼 조용한데,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,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. 어.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제가. 브이로그 찍고 있어가지고 이 현장 잠시 담아도 될까요? 들어주세요. 어, 감사합니다. 자, 안녕하세요. 아직 많이 못했어요. 마냥 기뻐할 때가 아니야 이제. 괜히 지나하셨어요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? <웃음> 오늘 I.G.V 12 채널 아 콧물 아니고? 콧미니언에서 아, 네, <웃음> 네, 네네 내가 지고 사라지셔가지고 아, 안 하시는 줄 알고 아 진짜요? 네. 재활을 네. 열심히 해서 다시 아, 부활을 네. 했죠 제가 아, 재활과 네. 함께 부활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? 재밌었어요? <웃음> ]요? ]요? <웃음> 다시 한께준비어요 수지인데 어, 너무 가지고네좀 신기했어요 진짜 레이더링 쌤이 <웃음> 제 앞에 있는데 <때문에> 저예요 지금 <웃음> <웃음> 나야 나라고 <웃음>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모티프 아카데미 아, 그러면 아 <웃음> 지금까지의 모티프 댄스 아카데미 16년 전통 메이저 안녕세요